띄고 아네 그리고 여기 중화점에 지나서는 그 H플러스가 더 많아지니까 네네네 네, 네. 여기서는 산을 띄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만 알면 될까요? 음네 그럼 중화 반응은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? 음, 더 내용 추가로 알아야될게 있을까요?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아 없어요? 네 그럼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외울게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건강하신영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가두달만에 일정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